아이의 얼굴에 들이대고 문지르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혼내는 모습이 찍혀 있는데요. 선생님이 아이가 대변을 봤는데 실수로 팬티에다 쌌는데 그거를 찍어서 SNS 에 올린 거야. <웃음> 아니, 선생님이 무슨 자격으로. 어, 그러게. <웃음> 무슨 자격으로 <웃음> 그러는 거야? 맞아 엄마가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,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한거야 어, 맞아 맞아 그렇게 그렇게 말할 수 그렇게 안 말할 수가 없어 응. 왜냐면 유치원은 아이들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아르켜 주고 이러면 되잖아 맞아 맞아 아이들의 보관소잖아 맞아 그럼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만 하니까 그렇게, 맞아 그렇게 알 수도 있잖아 맞아 너무한다 응. 엄마는 왜 어떤 시험에 문제를 풀었길래 이렇게 그 자격증을 딴 거야? <웃음> 똥이, 똥이나 시야가 아니어도 어 맞아 맞아 선생님이 위로해 주는 게 좋지 왜 혼내는 왜 SNS에 혼내고 볼내고 혼내는 거야? 맞아 <웃음> 지금까지 방 선생님의 참. 의견이었습니다